아직도 안 떨어졌어 나 어, 어, 어, 어. 티키야 티키! <웃음> <웃음> 언니 안녕 <웃음> 뭐? 네. 그러면 애들을 대부분이 먹여줄. 맞습니다. 그래서 세번을 누르잖아요? 우리 태국님. 네. 근데 이게 라이브 소팅하는 거였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하시지, 나는? 아, 뭐야. 언니! <놀람> 뭐야! 안녕히 계세요. 그, 여기 오늘 오신 것도 헤어져서 오셨다고요? <웃음> <놀람> 아, 누가 네. 어떨. 어떤... 뭐 제가 아, 그리고? 그래. 네, 여기 여기녕하세요 이상형 얘기해주세요, 이상형. 이상형이요? 네. 어, 진중하고 멋진 네. 사람이나이는요 <웃음> 어, 이거나두살 연상? 두살 연상? 하신 지금 분 아, 재원이세요. <웃음> 얼른 연락 주세요. 아, 네. 얼른 연락주세요, 여기. 오늘 할때 많아서 빈센서를 어 아니, 근데 지금 모든 말에 긍정을 <웃음> 해줘도 <해볼까요? 목소미나> 네. 잘할수 거예요. 네. 선생님, 게만하니만 네. 특히 네. 예. 네. 네. 네. 네. 네. 네. 오늘 시간이 되셨어요. 네. 네. 어, 너무 좋아요. 마음 어떠세요? 어, 되게 재밌어요. 감사합 <웃음> <웃음> <괜찮아. 웃음> <웃음> <웃음> 혹시 제 채널 보셨어요? 자주 봐. 왜일 들어가 본다고. 아 진짜요? 제 채널을 보신다고요? 자기 그저 이제 마스크 그저 네 붙이는 <손실이 웃음> 것 되게 만들어가 하는거 <웃음> 맞아요. <웃음> 하루에 한몇 번씩 본다. 아정말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거 옛날에 왔던 사진 또 올려드라고? 어 아, 치아자야 돼, 치아져야 돼. 맞아, 맞아. 저는 그때 왔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저 진짜 완전 갓난아기 보고 왔거든요 응. 아니 그때 진짜 예쁜 애기들이었어요 깐아 애기들 아 예뻐 두명왜그두 어. 그 명이 엄 엄청... 이따 봐 되게 예뻐 하나는 또 얼굴 있잖아 눈이 예. 키키하고 비슷해 아하하아니야아 <웃음> 아니 여기 내내 아니, 팬이셔가지고 아 이따 보여 내 앞에 키키하고 비슷해 아하하아니야 아아 아아 <웃음> 원장님 그냥 인사만 할게요. 아, 있잖아. 아, 1899년에 1899년에 1899년에 요8 9 9아요1아9 9년에아8 9 9년에 1899년에 1899년에 1 8 9어년에 1899년에 1899년에 1899년에 1칠9 9년에 1899년에 1요 아, 9년에1아9아년아 1899년에 1899년에 아. 병원에서 바로? 9에에 아니, 아니. 어제 아침 좀 버렸나봐. 아. 서울시센터 전화가 왔어요. 네. 애를 받겠냐 안 받겠냐. 힘들지만 내 기억으로 참그 음. 크리스마스 이분날 네. 어제 밤에 왔는데 음. 지금 뭐 얼굴색도 칠이니까 음. 아, 빨갛지. 그렇게 음. 빨갛지. 네, 그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차라리 아이들이 이렇게 일찍 들어오는 게 낫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쵸. 다섯 살 이렇게 네. 돼서 들어오는 것보다 그쵸. 지금 유치고 있다. 이 애들은 이 애기 때온애들이 네. 그중에 지금 한 두세 명만 학대 아동이고 아. 어. 나머지 다배박으니까 아주 명랑해요. 어. 그러니 어. 엄마 아빠를 전혀 기억 못하네. 어.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아빠고 여기가 다 엄마라서 음. 그렇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지금 상도 받을 때 왔어. 왔다고. 그러면 받을 때. 왜? 아 원장님은 다 아빠가 오는 거요아 다. 어. 아. 얘들 눈치도 없어요. 음막 그냥 무슨지요? <웃음> 막, 막 달려온다니까 <웃음> 유치원 갔다 왔다 갔다 전부 달려 와 그럼 이제 항상 이제 아, 사탕 갖고 다니시나 그렇게 음. 음. 이 갖고 다녀야 돼. 어 <웃음> <웃음> 길에서도 <웃음> 오늘 식당에서도 <웃음> 일로 와 정리하는 어정정 일로 멋아 어. <웃음> <와. 무슨>. 네. <웃음> 귀여워. 네. <웃음> 어. 안녕. 아, 이네이아빠야아이야다 e 이도다 b 이 안녕 안녕 a b y Hey, 이 a b y 이 e a h 이 h c o 이 l 야. 어. o l Cool. Cool. c o o 가 Cool. c o 애디이다가 <웃음> 어, 진짜 아막 끝에 다이야 근데 꼬마들 네. 꼬마들은 이제 제가 부개님이에요아네그들은 그러니까 이쁘게 사진 나와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취향도 네. 편집을 제가 연락을 왔었어요 음. 이미 그대로 제가 그러니까 아예 이쁘게 나왔어요 음. 신든현대컴이 아주 그런 그 많은 그런 유튜버들이 그 상목에 대해 좋은 사진 아. 구독자분 데리고 계세요. 저게 아? 잘 보셨어요. 세요 네. 어, 원장님 괜찮아요. 키키 네. 이거 해주세요. 키키? 3개 3개. 엄지, 엄지까지. 세 개. 엄지까지. <웃음> <웃음> 키키. 키키. <웃음> 키키. 키키. 키키. <웃음> 잘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구독자분들 <웃음> 우리 기, 기부했습니다. <웃음> 아기들. 안녕하세요. <웃음> 키키. 아, 저리? 아이고, 뭐. 이제 어. 내려가려 14일 된아이이 얘는 1살이 됐어요? 114일 114일? 아기 안녕? 오, 진짜 조그마하다, 네. 이 너무 조그맣게 근데 오빠 거기에 가들어갔데이 아직도 네. 어이게이 배꼽 안떨어졌습니까 아이고 아, 아니, 아니요, 저거 훨씬 예쁜데요? 내가 <웃음> 개예요? <왜 웃음> 그때? 그때 그 친구들이요? 애이리예요 <웃음> 네, <웃음> 좋아야 응. 는런 응. 응. 어. 자다 일어는에치 아주 까불어 진짜 까불어요? 까불어야, 까불어야, 까불어야 돼. 말자. 알겠지? 더 까불어야 응. 돼. 그래지 나처럼 된다? 얘들아 <웃음> 저는 이 교대로 <웃음> 아이 교대로 매일이다아그구나 <웃음> 아, 네. 너무 훌륭한 이라서시간아멋시다 나쁘게 5시시간 내면 좀 걱정. 이 그대면 내가 보기엔 굉장히 시설들이 문제가 무요져직원도 아. 피곤하고. 아이들 o g u n d e 러 o t t 생각지도 못했던 영향력이, 영향이 영향이. 네. 아이들 공부하시는 네. 거. 도서실. 색들이 너무 세건데요? 애들이 아예 안 읽는 것 같은데요? 아요 <웃음> 최근에. 베 <웃음> 아. 트윈스에서 홈런을 쳐가지고 아. 구한 거. 오 음.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뭐 가지고 노는 거. 네. 네. 같이 앉아서 뭐. 야수팍. 아아... 근데 여기서 크고 싶은데. 환경적으로는요. 네. 네. 오히려 동네 아이들이 네. 여기 오고싶다 그냥 그런 거 같아요. 동네에 네. 아이들 아이들이. 음. 지죠 맞아요. 음. 네. 너튀으 마음대로 있겠다. 널려라도 네. 놀겠다. 옛날 뭐 여기 말안들면 부모들이 고아내그런다 그러잖아요 음. 지금 은에딱크진다온다 그랬는데 말안 했어 지 아니 진짜 주. 이분들이 아내가 1500원 는데이가겠다미디 모이잖아요 이제 후원자도 미듬이 모면안돼요몇년 안 전부터 하신 네. 거예요 여기를? 나? 네. 아여기 일한 지가 45년 아 근데 애초에 하실 때부터 이렇게 크게 짓지는 못한 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새로 잘 저기 저 천막 찍어 천막 아, 있어요 아, 진짜? 이거 <웃음> 다섯 번째 짖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어쩐지 신이시고 우리나라에 이런 보육원이 한 280개가 있는데 7층 아파트에 네. 상록 하나 불리 그러니까요 예 아. 네. 어떻게 근데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나 종교 때는? 아니 노노. 나 제주도인데 사산 사건 때 우리 아버지가 총살 당했잖아 6살 아. 때난고아원에 가서 12년 자랐잖아 아나고아 출신이 네. 네. 아, 아버지를 그렇게 못해 나 그래서 그런 것들 나 아기들다 안녕 어디 보자 그... 안녕 난 어. 난난난 안녕 난 안녕 안녕 키야 키야 여기 분잘봐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뭐 키키. 나 키키야 키키 나 키키야 키키, 키키. <웃음> 반응이 없어 <웃음> <웃음> 반응이 없어 얘들아나 이상한 애 아니야 키키하 근데 안녕 와. 아, 너는 내가 맛있는 거 주려고 갖고 왔어 먹고싶은 사람 이모들. 모절을... 아아 알았어! 줄게! 안녕? 아 키키! 키키 안녕? 아 그래 나 키키 아줌마야 아무마아니야 어? 우리 그냥 키키! 키키! 키키 이렇게 해야지 줄거야 키키 이모! 나 키키 이모야 어, 어. 티키 아줌마 티키 아줌마 티키 아줌마 나 아줌마 아니야 나티키 언니야 티키 아줌마 피키 아니키니니마 피키 아 고맙습니다 줌마피 아줌마예요. 아이고, 어, 오. 감사합니다. <목소리> 맞아. 맞아. 맞아. 야, 알겠습니다. 오. 안 봤다. 안 봤다. 약했습니다. 나나세 살이야. 그래서 키키 하는 건데. 나3 살이야 키키. 나3 살이야. 언왜 이렇게 커? 선생님이잖아. 나 아니거든. 나, 키 키, 나 선생님 아니야. <목소리> 서, 선생님한테 반말하지 않잖아. <목소리> 나얘 친구야. 아, 맞잖아, 나너 친구야. 아, 어, 그럼 난 언니네. 언니, 안녕. <웃음> 응아, 아, 나 언니. 안, 안 이뻐. 안예뻐 너도 안예뻐나 똥꼬야, 안 이뻐. 나 똥꼬 안 아니야? 나똥잘 싸. <웃음> 친구들이 다 놀려. <웃음> 빵, 문났대요 <웃음> 응. 뭐, 그러게 그거 생각을 못 했어 어른, 어른 아니야 세 살이야 나 키키야 나세살 키키야 세 살이야 그래서 거짓말 치마 <웃음> 거짓말 치마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 나 서른이야 <웃음> 거짓말 치지마죄송합니다네그 서른, <3살? 웃음> <웃음> 그래, 사과해야 돼나 키키야. 몇 살이에요 <웃음> 아곱살 일곱 살 오! 내 대단해 학부모네와 화이팅 화이팅.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웃음> 여기, 원다님 봐봐. 대단하니. 대단해. 안녕안녕 저거 요안 돼. 조수야. 나 조수 봐. 우리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귀여워. 엄마한테. 엄마한테 갈 거예요? 네. 엄마 여기 가시는 나가시는데? 엄마? 네. Nah. 아 너무 <웃음> 너무 지금.. 너무.. 아 <웃음> 아니 애들의 텐션.. <웃음> 애들의 텐션이.. 우와, 우와, <웃음> 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그, 어. 그런 완전 다른 거같아데 그치 옛날에 <웃음> 그런 느낌이 아어 아니야. 아니야. 어, 아이들이 찬성 그대로 키워주시는 건데 너무 <웃음> 대단하시다 아, 더 밝으면 밝아? 죽임살이 어, <웃음> <고김살이 웃음> 없어야 돼 네. 잘하면서.. 눈을 맞췄잖아. 음. 또사람 느꼈잖아. 음. 얘도 들 그대로. 음. 전혀 뭐, 그 우림이 없지. 어. 기름이 정성. 어. 아이들이 아는데. 그러니까 그다 아는 것 같아. 다다 알아요. 그러니까 딱공사와서 눈치 보이면 안 가. 공사 음. 알죠. 음. 다, 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안고 하니까 음. 이제 마음이 모이는 거예 불쌍하다하지 말아라. 음, 음, 음. 당당한 대학국 아들 딸인데 음, 음, 환경이 음. 못 살아서 공부뿐이지 여기서 원장도 네. 나 아버지를 모른다. 어. 나는 정말 당당하게 자랐고 음. 고아 있어도 음. 학교를 네번 전학 다녀도 나는 가서 급장했다. 음, 음. 그런 자신감을 심어줘야지. 음, 불쌍하다 에이. 그건 아니다. 내입도 환경이 좌절잖아요 우리 그때 배고파서 못 살았잖아요. 음, 지금은 뭐 대학 보내주지 본인에게 뭐. 달려있어요. 진짜 나 <웃음> <웃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보이죠? 어, 어잘 나온다 그제? 그 응. 키키 모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 키키 모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야? 뭐? 뚱땡이야? 뚱땡 <웃음> To get some confidence How many debates to earn some tailwind? The years pass, I'm still the same.